안녕하세요. 성공적인 여성 창업 전략에 대해 강의해 드릴 리뷰 마인드 대표 김선희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리뷰 마인드는 최신 AI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소프트웨어를 개발 및 공급하는 벤처기업입니다. 저희 리뷰마인드의 AI 리뷰 분석관리 솔루션은 기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필요로 했던 리뷰 모니터링 관리, 리뷰 및 제품 분석 인사이트 도출 리뷰 평판 관리, 그리고 리뷰 마케팅 등의 업무를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사실 창업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먼저 창업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그간 리뷰 마인드의 창업 과정을 통해 제가 스타트업 환경에서 배운 지식들을 미약하나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 소개와 함께 리뷰 마인드 창업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약 15년간 국내와 미국에서 데이터 분석가로 주로 기업에 소속되어 전문 인력으로 일해온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유학을 통해 데이터 사이언스를 좀더 심도 있게 공부한 뒤 미국 샌디에고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약 2년간 일하다가 2019년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한 유수의 기업에서 자부포를 받고 이직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자 이슈로 잠시 한국에 머무르던 사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났고 우여곡절 끝에 미국행을 취소하고 갑작스러운 경력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볼때그 시기는 전화위복이 되어 제가 오랜 시간 품어왔던 창업이라는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저는 창업을 하기 위한 최적의 시기가 언젠가는 올 거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자기 성찰을 해본 결과 제가 생각했던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창업이라는 것에 대해 좀더 본격적으로 알아보고 공부해보자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경험한 적이 없는 미지의 세계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뛰어들어 경험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창업이라는 것은 큰 기회비용과 위험이 뒤따르는 것이기에 우선 창업 환경은 어떠한지 또 내가 가진 사업 아이디어는 정말로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검증하는 과정이 매우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실전 창업 교육을 통해 이두 가지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실전 창업 교육을 통해 국내 창업환경이 그간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되어 있음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가진 아이디어가 향후 시장에서 충분한 수요가 예상된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전 창업 교육을 받는 중에 본격적인 창업을 결심하고 이어 예비창업자 패키지 사업을 지원하여 사업아이템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R&D 사업 및 투자 유치 활동을 통해 저희 리뷰마인드의 사업을 더욱더 고도화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 경험상 막상 창업을 하고 나니 개인적인 여유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창업 전에 가능한 한 사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을 직접 경험해 가면서 깨닫고 배운 사항 등을 처음 세운 계획에 유연하게 반영하는 것도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먼저 국내 창업자들의 현황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글로벌 창업백서 최신본에 따르면 국내 창업자들의 91.3%가 남성이고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았습니다. 창업 전에 스타트업 창업 경험이 있었던 사람은 겨우 26%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스타트업 회사의 여성 인력 참여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반면 여성 창업자의 비율은 최근 3년 연속해서 9% 미만의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통균세로 유명한 제레미 다이아몬드 하버드대 교수가 얼마 전 국내 TV에 출연해 전 외교부 장관이신 강경환 님과의 인터뷰 중에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페인 포인트 중 하나가 능력 있는 여성 유효 인력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저 역시 매우 공감하는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향후에는 창업시장에서 재능과 역량이 있는 많은 여성 창업자들과 인력들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국내 창업 환경에 대해 제가 배운 포인트는 첫째, 스타트업 및 창업의 우호적인 정책과 민간 투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다양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혜택 프로그램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여성과 청년, 지역 분야 창업에 지원 혜택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많다는 점입니다. 넷째, 특히 기술 분야 창업에 풍부한 주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입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느끼는 오늘날 창업 환경은 과거에 비하여 사회 정책적으로 매우 우호적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호적인 창업 환경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사업의 본질은 경제적 또는 사회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데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경쟁자들과는 남다른 경쟁력과 차별화로 성공적인 이익 창출을 해내지 못한다면 사업에 있어서의 성공은 요원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최소한 다음 세 가지 요소는 충분히 스스로 점검을 하신 후에 실행에 옮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째, 좋은 아이디어 둘째,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 셋째, 목표 달성 능력이 있는 팀 구성입니다. 이는 미국 창업 마켓에서 매우 유명한 그루인 빌 그로스의 다섯 가지 창업 성공 요인 중세가지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세가지 성공 요인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좋은 아이디어, 즉 시장에 충분한 수요가 있는 사업 아이디어를 말합니다. 사업 실패에 가장 많은 이유가 바로 내가 개발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사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점검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디어의 실현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운영의 묘미, 즉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제가 관찰하기에 좋은 아이디어로 증명된 유사 사업 아이템들이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생겨나는 사례를 많이 봅니다. 하지만 그 유사 업체들 중에서 살아남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 간에는 바로 비즈니스 모델, 즉 사업 운영 방식의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비슷한 아이디어의 사업체가 이미 존재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업을 더 잘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전략이 있다면 그 역시 좋은 성공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모든 좋은 아이디어와 전략들을 실제 가시적인 성과로 실현시킬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창업자로서 대표가 되면 기본적으로 스스로 처리해 내야 하는 일들의 유형이 굉장히 많고 다양해지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상의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잘할수 없는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팀원이나 외부 용역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잘 처리해 낼수 있는 능력 이것이 창업자가 가져야 할 핵심 능력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 창업 환경에서 매우 고무적인 사실 한 가지는 몇년 전부터 성공적인 여성 창업 사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에는 여러 가지 사례들 중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례로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마켓컬리를 들수 있겠습니다. 창업자인 김슬아 대표는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 또 본인이 주변을 관찰하면서 느낀 일상생활의 문제점에 착안하여 창업 아이템을 발굴해냈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창업 초기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해가며 결국 실현시켜내면서 성공에 이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15년 설립된 마켓컬리는 2019년 1,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안정적인 유니콘 스타트업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기 직전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매출액 규모와는 달리 실제 수익은 흑자가 아니었는데요. 마켓컬리는 창업 초기에 새벽 배송을 위한 택배회사 계약이 거절당하자 자체 물류 시스템을 직접 갖추는 등 모험적인 투자를 감행했고 카카오와 M&A 협상 불발 등의 위기 등을 겪은 끝에 성공적인 투자 유치를 이뤄낸 것입니다. 현재는 지난 5년간 투자 유치액 약 4,200억 원, 2019년 기준 매출액 1,560억 원에 이르며 무섭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들을 잘 해결해 나가며 수익이 나지 않는 그 힘든 기간을 잘 버텨낸 창업자의 역량이 빛을 발하는 창업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놀이 시터 및 방문교사 매칭 플랫폼 잘한다의 장서정 대표입니다. 장서정 대표는 본인이 엄마로서 직면한 육아 고민에 착안하여 사업 아이템을 발굴했습니다. 사실 동시기에 여러 유사 아이템들이 이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과거 UIX 및 디지털 마케팅 분야 경력을 잘 살려서 남다른 서비스 차별화를 만들어내고 또 데이터 분석 기반 서비스 등의 기술 융합 시도를 하는 등 발군의 운영 능력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성공에 이른 사례입니다. 2016년 설립된 자란다는 2019년 31억 원의 투자 유치를 하며 역시 현재 안정적으로 사업 확장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튜터링의 공동 창업자 중한 명인 최경희 대표입니다.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교육 프로그램 기획자로서의 과거 경력을 살려 모바일 온 디맨드 영어 교육 매칭 플랫폼 사업 아이템으로 2016년 공동 창업자인 김미희 씨와 함께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상대적으로 빠른 성공적인 투자 유치 과정을 거쳐 2019년 마켓 디자이너스의 투터링을 M&A 매각하면서 상대적으로 매우 빠르게 성공적인 투자 엑시싯를한 사례입니다. 현재 최경희 대표는 여성 사회사업 창업자들에게 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투자기관 소풍 벤처스에서 투자자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향후 투자를 받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여성 특화 엔젤펀드나 투자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창업자로서 스타트업 시장에 뛰어드실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꿀팁 정보 세가지를공유 드리겠습니다. 이는 저 자신이 적극 활용하기도 한 방법입니다. 첫째, 저와 같이 기술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여성분들은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통한 여러가지 지원을 고려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실전 창업 교육의 경우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를 주관사로 신청하였을 경우 최종 린 스타트업 과정에 선정되시면 실전 창업 교육의 500만원 사업화 지원금 이외에도 추가로 고객 검증 지원 바우처 300만원 상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고객 검증 과정이 매우 주요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에 문의해본 결과 2021년에는 W창업지원패키지라는 새로운 프로그램 이름으로 보다 더 나은 혜택들을 제공한다고 하니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둘째, 창업을 하면서 창업 유형에 따라 창업 공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저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주요 지역의 부동산 임대료가 매우 높은 수준인데요.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비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매우 저렴한 임대료나 관리비 수준으로 여성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니 창업 공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위치 대비 비용 혜택이 좋은 만큼 경쟁률이 어느 정도 있고 선정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미리 여유를 갖고 준비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여성창업경진대회나 기관추천 R&D과제 사업 등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기업 확인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창업을 하고 나신 후에는 각종 정책자금이나 공공구매 입찰 등의 다양한 경쟁상황에 맞닥뜨리게 되실 겁니다. 그때 여성기업일 경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으시면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이러한 가산점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발급받으셔서 여러가지 사업적 도전들에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성기업에 제한되는 제도는 아니지만 활용을 추천드리는 제도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 창조기업의 요건과 정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개인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소기업. 둘째,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 하는 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 셋째, 1인 창조기업이 규모 확대의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함. 즉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이 요건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1인 창조기업의 요건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는 사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저의 경우는 이 사실을 모르고 사업자 등록과 동시에 직원 2명을 바로 고용해서 여러가지 1인 창조기업에 대한 혜택 들을 고려해 볼수 없어서 안타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다면 사업자 등록 시점을 계획된 채용 보다 1개월 먼저 계획하셔서 1인 창조 기업에 대한 여러가지 혜택 들도 신청하실 수 있는 요건을 미리 마련해 주시면 향후 지원 사업의 폭을 보다 넓히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 및 요건들은 경우에 따라 매년 새로 생겨나거나 또 변경되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최신의 사업 공고 및 요건, 관련 뉴스들에 민감하게 오픈되어 있으셔서 우리 기업의 사업 내용과 함께 시너지를 낼수 있는 지원 사업 및 혜택들을 항시 업데이트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리뷰마인드의 창업과정을 통해 제가 개인적으로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것 같은 사항들을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능력 있는 여성들이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숨겨두거나 묵혀두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어 창업시장에 도전하시고 또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